<목소리> 안녕하세요 망해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키부친사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아쉽게도 레이라가 재택근무 중이에요. 에이드만 있어서 기분이 몹시 안 좋네요. 아까부터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요. 문제나 내달라고 해야겠어요. 에이든님. 어. 뭐 하세요? 어 마침 잘 왔다 막내 일로 와요 뭐 이리로 하시는데요? 와봐요. 지금 어? 이리 와봐요 지금 빨리 얼음 조각 뭐하죠 빨리 봐봐요 얼음 조각? 응 어, 지금 어? 얼음 인형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쪼는 맛이 장난 아니야 준비됐어? 까볼까?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단 따라단 난 쿵짝짝쿵 다라리다다 누가 지금 내기를 접게 달성한 사람이 아이스크림 내기예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죠? 하는 거야. 아니 자. 근데 저 문제 내러 왔는데 이거 해야 돼요? 자1 단계 자 갑니다 하나 둘셋오오이 단계? 단계? 이 단계? 이 단계? 이단이 단계? 이단이 단계? 이 단계? 이 단계? 이 단계? 이 단계? 단계? 이 단계? 이 오케이. 아, 뭐야. 아자. 오케이. 아, 내가 간다. 그래도 가겠습니다. 오. 어, 뭐야, 오. 과연, 과연. 3단계 도전. 도전! 과연. 아, 아 2단계. 아, 한 아, 에이드님 퀴즈 내주세요 얼음이명 이벤트에서 보상인 두근두근 상자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? 자, 1번 심면 유물 상자 2개 2번 고대미관적 문양 각인서 1개 3번 태고등급 장비 1개 마지막 4번 발크스의 꾸러미 5개 본영상의 댓글로 이벤트를 참여하세요 힌트 주세요 힌트요? 힌트 힌트는 얼음인형을 한번 까보세요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해요